안녕하세요. 어색해. 어색해. <웃음> 너무 오래간만에 브이로그 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계속 못 다니니까 한국에서 여행 간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롯데호텔 월드에서 캉스를 즐기러 왔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김호용이요 네 지금 로비에서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 다른 체크인하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Down. 이쪽이 호텔 끓여서요. 이렇게 형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와 나들뷰 진짜 좋다. 뷰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뷰가. 앞에 바로 이 타워도 있어가지고. 오늘 날씨도 또 좋아가지고. 네, 뷰 진짜 좋다. 근데 이게 롯데월드 뷰가 음. 재밌긴 하겠다. 아, 하긴, 사람 구경하는 좋아하고. 게. 자,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룸투어를 먼저 해드리기 전에 애프터눈티가 4시까지예요 지금 한 30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클럽 라운지에 가서 저희는 그 애프터눈티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크인이 3시부터인데 그 전에 오셔가지고 애프터눈을 즐기다가 이제 체크인을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늦게 체크인을 와가지고 지금부터 애프터눈티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열두시부터네. <sind> 파리마겟트에서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샀으면 은회할거했다 음. 맛있다 <웃음> 좋다 또 응? 투 하나 해줘 빨리 <웃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룸투어를 해볼 건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보다 훨씬 호텔에 대한 경험이 많은 조이가 이제 룸투어를 해줄 겁니다. 잘 참. 이게 난 여기 방에왜 좋냐면 거실이랑 방이랑 분리를 시켜 놨네요. <웃음>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아, 왜 그래? <웃음> 섬미엄 더블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스위트가 거실이랑 방이랑 나눠져 있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거실이랑 얘 방이랑 나눠져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짜잔! 침대도 됐다 얇고 뭐 침대는 말할 것도 없고 난 이거 너무 좋더라 바로 옆에 옷장이 있는데 짠! 어, 옷이랑 여기도 또 캐리어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 여기 제일 좋은 건는뷰 같아 뷰. 이게 차가 바로 옆에 다녀도 확실히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단한 업무를. 뭐 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 이렇게 있고 어메니티가 뭐지? 마보태가? 나는 음. 어메니티를 쓰고 있나봐 얘는 뭐 쉐이빙 키트 있고 얘는 칫솔이고 겠 얘는 빗 아, 뭐 여자들 막폼클렌을 쓰는 거봐 뭐 이런 데놀러가도 좋을 거 같아 음. 음, 샤워기 신기하게 생겼어 어? 그렇게? 저거 목욕탕에서 등에다 쏘는 거 아니야? 어. <웃음> <웃음> 어. 아니 그, 이렇게 말하는 게내 유튜브가 아니고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나 반말하면 잘할 수 있는데 밤에 보면 야경이 엄청 이쁠 것 같아. 봐봐. 근데 여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내가 봤을 때 화장대야. 근데 솔직히 엄청 마음에 드는 공간은 아닌 것 같긴 해. 왜냐면 여자들은 보통 앉아서 화장을 하잖아. 근데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불편할 것 같지만, 그냥 서가지고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얼굴 체크하고 나가기 좋은 것 같아. 저희는 방에서 이제 휴식을 좀 취하다가, 5시 반 부터 이용할 수 있는 클럽 라운지의 저녁 해피아워 해피아워를 먹으러 왔습니다 음, 음. 사람이 많은데요? 어? 술정이 엄청나요 터비 없어 터비 없어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또이 날이 킹덤이 나온 날이어가지고 누워서 킹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충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수영장은 굉장히 넓고 쾌적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수심은 1.6m가 맥시멈이었습니다. 아침 수영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은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호텔 헬스장 중에서 가장 넓었고요 시설도 정말 좋았습니다 외부에서 헬스장만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먹을 거를 또 사러 갑니다 먹고, 듣고, 먹고, 듣고 연속이 아진죠 이게 호캉스지 이게 롯데호텔 월드의 또 좋은 점이 호텔에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롯데백화점이 있고 롯데마트도 고뭐 이것저것 주변에 편의 시설이 많다는 것도 한 가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페마트도 문 닫고 불이 다 꺼졌어. 나 이렇게 불 꺼진 거 나도 처음 봐. 그치? Even u I d a n t e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갈 건데, 깼어요. <웃음> 그럼 일찍부터 아침에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와,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 딱 일출이 보이는 그런 곳이네요. 노을 반대여 가지고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로 아침에 해가 너무 이쁘게 떠줘 가지고 잠이 확 깨지네. 아침 밥 먹고 와가지고 또 잤어요. 침대가 <웃음>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아니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정말 푹 쉬다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라서 여행도 잘못 가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호캉스라도 할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게 너무 좋네요 맞아 꿀담 잤어. 원래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이러려고 러는데 헬스장은 개뿔 <웃음> 쉬는 게 짱이야 호캉스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와서 또 자고 침대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침 일출뷰가 최고고 아무튼 오늘의 이제 저희 호캉스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So just sit with me Talking through the night and t o the morning building Can't h i s t r e a m And I don't think I ever wanna go come closer next to me Trying to find another way to say this But I think I think I think you were meant to be with me Talking through the night and t o the morning